샌디, 베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건 아니고 사기꾼들과 해커들에 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임 렉커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아이템을 갈치해가는 그런 해커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 또한 예전에 당했었었고 최근에도 제 지인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이런 사기꾼을 통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가죠. 의심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제발요! 왜 그걸 동대방네 물으면서 돌아다니니까 어차피 답변이 오기도 전에 해버릴 거면서 그리고 사기당하고 저 사기당했어요 기부해주세요 거리지 나 마세요 좀 사기를 친 사람이 1 0 0번1 0 0번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놈들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제발! 사기! 당하지 마세요! 제가 사기 수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걸 볼 여러분들은 제발 이거와 비슷한 수법을 쓰는 애들이 있다면 철저히 무시하시고 사기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로 말하자면 3 0 시간대쯤 어느 사기꾼이 친한 척하며 자기 언유 좀 사게 돈좀 빌려달라 해서 그간 가지고 있던 모든 옷들과 정제금속을 제 손으로 내주기도 했었고 800시간 때쯤에는 무료 게임 행사를 한다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트로이 목마 화면 보기를 받아버려 모든 아이템을 해킹당해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그 사기를 당해서 멍청한 건 저지 다른 누군가도 아닙니다. 물론 전체 사기를 친그 <웃음> <웃음> 제가 뉴비 때 당한 수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자신이 언유를 사기 위해 돈을 충당해야 하는데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며 돌려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쓰는 방법입니다. 또는 자신이 룩컨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룩을 좀 빌려달라고 하거나 온갖 다양한 이유로 게임 내 아이템을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건 주놈이 바보인 거예요. 자신 실제로 만난 친구가 아니거나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대라면 아이템은 절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지 마세요. 제발. 이건 말로 구슬리기보다 더 진화된 방식의 사기 방법입니다. 뭐... 한국인 한정으론 당할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기꾼이 여러분의 친구를 물어보고 시간이 지난 뒤에 프로필과 사진을 여러분의 친구와 흡사하게 바꾼 뒤 다른 계정으로 채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차용에서 지우지 않을 사람들만 이름을 지정해 두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는 이름이 뜨고 여러분의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친구로 저장된 이름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팀 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기 수법입니다 자신이 스팀 또는 밸브의 직원이라면서 아이템을 확인하도록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밴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기소리에요 스팀 밸브 직원이 시간이 남아들어서 님한테 연락해서 아이템 달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욕받고 찾아가세요 제발! 뭔 아이템이 복제됐다느니 위협을 초래한다느니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저도 복제된 아이템이 있고 절대 밴 안당합니다. 님이 밴 당할때는 사기를 쳤거나 헥스 말곤 없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뒤 이름이 바뀌거나, 포르필이 바뀌거나 친구가 전부 삭제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직원이 한 것이 아닌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시고 빨리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때 팀 포개를 떠나서 가게 한 사건이죠. 거래제한으로 받기만 하면 계정에 돈이 들어간다고 말하며 아이템 거래제한을 거는 수법입니다. 스팀 시스템상 커뮤니티 장터 혹은 문화상품권이나 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거래제한으로는 스팀 원래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심스러운 거래제한을 받았고 당사자 외에 여러분의 거래에 크게 관심을 보이며 어느 거래제한을 꼭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범자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때때로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직접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정보를 캐내기도 합니다. 이건 사기보다 해킹이더 가까운데 인증되지 않은 사이트에 여러분이 로그인하도록 기도해서 여러분이 로그인하셨을 땐 정보를 캐내고 아이템을 뺏어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거래를 하실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백팩 TF, 마켓플레이스 TF, 스크랩 TF 말고는 로그인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경고에서알수 있듯이 스팀은 로그인 전에 별과 연계되지 않은 사이트니 로그인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확인이 된 사이트가 아니면 로그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파일을 받도록 유도해서 트루이 목마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심는 수법입니다 저도 이 수법에 당한 적이 있는데 무료로 게임을 준다고 하여 어느 링크로 가게 하고 화면 보호기 파일을 설치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파일일 수 있어요 화면 보호기 파일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스팀에서 무언가를 하시다가 어, 어떤 어 파일을 계속 받게 하라고 하고 그 파일을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건 파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은 제일 극악인게 주는 링크를 클릭만 해도 해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그것도 한국인이 갑자기 영어를 쓰며 접근한다면 그건 100% 해킹당한 것입니다 또는 외국인인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와서 여러분이 벤을 당할 거라는 이유로 이상한 링크를 주며 영상을 보여주려 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저도 만나봤지만 클릭만 하지 않는다면 해킹은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해킹 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을 클릭만 해서 보는 것으로 해킹이 당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사건들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 그 링크를 주는 것을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지도 마세요. 만약에 그런 채팅을 보낸다면 친구 삭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되게 간단한 영상이지만 이조차 몰라서 당하시는 팀포러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기 전 모든 순간에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사기에 당하시지 않기를 빕니다. 스탠딩, 벨스였습니다.